아유, 지금 옮길 거 옮기고 말이야 야, 거 버릴 건 버려라 아버지 <웃음> 이 위인전은 다 읽었어요 이거 어, 갖다 버리자 예예예 예, 예. 잠깐 그책 뭐예요? 책 팔라고요 어. 학생이 이거 위인전인데 46개월 어. 무이자로 하나 드려놔 이거 아버지한테 물어보고, 물어보고 자, 물어봐 잠 잠깐만 자어 현민아 예 아버지 위인전을 36개월 할부로 싸게 준다네 아 그래? 예. 어, 바꿔봐라 예 이거 전화 좀 받아보셔야 되겠네 예, 예. <웃음> 아버지 싸게 해드릴게 예. 몇 개월이에요? 아, 36개월 무이자입니다 아, 72개월로 안되나? 안 되죠. 이거 뭐 싸라. 하는 거예요 혼자서? 무사하게 아, 싸이코 같네. 정신 차려요. 제발 긴장 좀 하자. 안 되겠다. 이이 사진 써 직원을 불러. 아 그래야겠네. 응. 저이 사진 써서 직원이죠. 빨리 좀 와주십시오. 아유 예. 이거 영어 사전이네. 경민아 예. 우리가 이거 어렸을 때 외우면은 말하기 힘들어가지고 이막 씹어 먹었어. 나도 씹어 예. 예. 먹었어. 아, 아, 뭐 예. 아, 이 센터 직원입니다. 아이 사람들이 이걸막 씹어 먹어 면어떡게아 옛날에 이거 씹어 먹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이걸? 씹어 먹으면 되죠. <웃음> 어차피 변비 니들이 걸리니까. 자 그럼 저 일을 하죠. 저 짐을 일어주세요 그래. 변니다 예, 예, 예. 이거 잘 받아라. 예. 자, 자. 자 갑니다. 갑니다. 아, 아, 다 됐네. 이사하기 허탕친 거 같네. 어, 나 이름만 뜯 배고프네. 먹을 거 없어요? 그러면요, 이거 이삿 인데 이거 하나 드셔. 예, 예. 아, 고맙습니다. 아유. 아 목도 굳으면 어떻게요? 죄송합니다. 아 물이나 줘요예예 정말 예, 예. 물물 드세요. 예? 네. 왜빈 병을 줍니까? 죄송합니다. 아, 내가 싸온 도시락 먹을 거야. 정말. 아 죄송합니다. 아이, 죄송합니다. 어머 어떻게 손실이 도시락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? 네. <웃음> 여러분이 정성에 제가 눈이만 붉어지네요. 아나 이거 치워주시고요. 예, 예, 예. 이것도 좀 치워주시고, 이거 어, 이것도 좀 치워줘요. 예. 아유, 예. 예. 아유, 예. 예. 야, 예. 아! 뭐하는 거예요? 가까이 오지 마! 원하는 게 뭐야? 아. 인사쯤에 같이 날라줘 아. 같이 날아는 인사쯤이라 아. 외롭지는 않겠구만. 이프 뛰어, 이프 뛰어!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종업원들은지나날다 손이 가져가지고 아, 아. 빨간 양이 모자라 빨간 물감으로 대리만족을 하고 있어. 아. 그런 기분 아. 니들이 알아? 셋셋더 1, 2, 지 4, 5, 면 셋을 음, 더 10, 11, 12, 1넷 다섯 여섯 일둘셋아1 지금 뭐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. 제발 긴장 좀! 어 이사 갔으면 그냥 떡을 돌리고 그래야지 아 이사떡이요? 여기 응. 있어요 네, 이사떡 좀 드세요 네. 그럼. 아니, 그럼, 그럼 같이 좀 먹어 네네 그래, 아유 응. 네떡 먹은 사람 찾기 떡 <웃음> <웃음> <웃음> 먹은 사람 누구 누구? 누구 너? <웃음> 내가 먹었지 <이런>. 아, 아. <웃음> 지금 뭐하는 거야 이상하게 떡 먹은 욕마리 같네. 아아 근데 그 목이 마르니까 네. 물좀주시나 이거 이거, 이거 어. 물 이거 드세요. 네. 아나이 시러워서 찬거못 이 먹는데 음. 조금만 데워먹을까 그러면. 응. 뭐 하는 거야? 움직이지 마! 아이 시트엑스는 열을 아, 가하면 폭풀하게 아, 아. 될 있어. 라이타코 라이타코! 웃이지마이시트뭐 하는 거야? 수리빨리 하려고요.